지금이라는 건말 바꾸면 황금성이에요. 결국. 지금 제일 좋은 거. 그나마 좋은 거, 황금성인데 이 이거 10년 뒤에 다 바뀌어요. 지금의 가치에 그냥 투자하면 안 돼요. 지금 보는 시각으로. 네. 지금은 아파트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지 마라. 할 필요 없다. 딱한 2019년까지는요. 아파트를 하던 뭐 재건축 재개발하던 노상관.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왜? 얘 때문에 그래. 전세가율이 지금 최하로 떨어졌어. 자기 자본 비율을 60%, 70% 해야 돼. 실제로 하는 사람 없고요. 투자자가 누가 지금 아파트 사나요? 지금 일단 취득세 중간부터 문제지. 8% 10% 내야 되는데. 그럼 10억짜리 아파트에서 3주택 자면 은 얼마예요? 취득세만 1억 2천이잖아. 야, 이걸다 이겨내고 그냥 하시겠다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저도 상담 많이 하지만 없어요. 지금은 다 재개발 재건축 찾지. 그리고 돈 작은 돈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돈 많이 들어 가지고 나돈 많은데요.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지금 역전세 겪고 있고요. 다 지금 걱정해요. 이럴 때일수록 돈으로 가치를 땡기는 행위보다는 시간을 더 드리는데 주안점을 둬야 돼. 돈을 줄이고 네. 어차피 여러분들 향후에 그뭐 반등이라고 해도 지금 반등 나와도요. 여러분들 만족할 만한 수익률 절대 안 나와요. 네. 이것 때문에 못 가요. 수요가 많아야지 가는 거잖아. 그것도 수요가 없다니까. 금리는 내려와야 인하지. 그쵸? 지금 전세 거래량은 늘고 있어요. 왜 월세 갈 때까지 갔어? 충분히 지금 비싸진 상태야 네. 그래서 지금 수요가 지금 전환되는 상황이야 전세 수요가 월세 쪽으로 아, 월세 수요가 전세 쪽으로 그래서 지금 거래가 좀 비중이 바뀌어서 전세가 다시 이제 50% 넘게 해서 60%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세 거래 비중이 자 그럼 얘네가 비중이 넘어가고 전세가가 올라가야 이게 해소가 될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보세요 이건 사라르 도공레슬리거든요 매매가 24억이야. 전세가 얼마? 10억, 4천. 이건 최저 호가만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럼 40%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보다 심한 아파트만. 얘는 학군지야. 그나마 대도 초등학교, 대시동 학교 그쓸수 있는 거. 근데도 그 전세가가 얘네가 주변 지역보다 한 1년 높은 거거든요. 근데도 이래. 전세가 40% 밖에 안 돼요. 그럼 투자자면 여러분 투자하는 군침이 생깁니까? 여기? 와. 땡겨요. 지금 서울의 전세값이에요 서울의 아파트가 구미가 당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장 상황. 금리의 급등. 1년 만에. 미친듯이 올랐죠. 네. 그래서 금리의 급등에서 수요가 이동했어. 어디로? 월세로. 매매랑 전세를 안하고 다 월세로 가. 월세로 가요. 그리고 그마저도 계약갱신청구권 나오고 나서 거래가 그렇게 줄었죠. 전월세도 좀쑨 편이야. 이 매매와 전세수요 감소로 인해서 급락하면서 이 시장이 고금리에 적응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상태거든. 근데 또 파월이 금리 올린다고 그러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다시 또 주저앉지. 심리가. 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 끝날 것 같죠? 지금 이 생각 할 거야. 아, 지금 아파트들 미분양 났는데, 미분양 나서 나중에 이 분양가 지금 높아진다는데, 그거 수요자들이 안 사면 끝 아닌가. 그럼 미분양 나는 거 아닌가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럼 줍줍 하는 거 기사 봤어요? 주선 거 봤어? 누가 더 똑똑한 사람들일까? 그 사람들이 뭐 멍청해서 줍줍 쓰고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가서 쓰는 거 아니야. 그럼 돈,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만큼 있겠지만, 그거 포기한 사람들은 돈이 많은 그분, 그분들보다 없는 사람들 아니야 그쵸? 누구 선택이 오를까? 중요한 건 시간이 5년 10년 흘러갔을 때 내가 갖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로 판단되는 거지 뭐든지 하고 나서 해결해 나가면 그게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고는 아예 생길 건덕지가 없는 거야 제발 부정적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경제활동하고 있잖아요. 소득 어떻게든 만들고 애들 키우려고 열심히 돈 벌잖아요. 돈은 계속 찍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계속 침체하지 않으려고 나라 정부에서도 노력할 거고요. 계속 부채는 만들어질 거고 재정지출은 확대할 거고. 자 분양은 그럴 수 있어. 분양은 분양 안 받을 수 있는 뭐 필수적으로 분양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썩은 집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먹어야 되잖아 밥은 먹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외식 물가 어때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6,000원, 7,000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8,000원, 9,000원이잖아 아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게어있어아 이럴, 이럴테면 이럴 나 짬뽕 사줄걸 뭐 이런 생각 할 정도로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부동산으로 하면 대박인거야 맞잖아요 1년 만에 그래도 여러분들 사 먹잖아 마지막에 뭐가 올라? 여러분들 소득이 올라가요. 소득이 올라간다고. 그 물가에 맞춰서. 왜? 그거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른 데서 어떻게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해요. 아까 음식점 제가 단적으로 기계들이 들어온다고 얘기했죠? 지금 이런 앱이 나오면서 어렵게 거기서 튀기고 막 이러는 것보다 배달하는 게돈더 많이 벌어. 그럼 배달하는 게나요 이거 튀기는 게나요 지금 그래서 인력난이야. 그거 해결하려고 난리야. 지금 기계 만들고 지금 난리, 난리에요. 자동화시키려고. 24시간 누가 뭐라고 해도 주인이 뭐 뭐라고 안 해도 24시간 기, 뭐 튀길 기계들 만들고 있다니까. 그게 어느 정도 왔어 수준이. 물론 한식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햄버거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품 만드는 거는 이미 기계 공정이 만들어졌다니까. 눈 깜짝할 새해. 여러분들 옛날 휴대폰 상상이나 했어요? 어릴 때? 시대가 다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예, 네,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월세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 월세 엄청 비싼거 아세요? 월세 막 잠실 이런 데 가면 400만원이야 한달 30평대 400이에요 지금 내 월급이 뭐400 500인데 400 내야 된다니까 그렇죠 한계치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전세 그 인터넷 테크 기업들은 K뱅크고 카카오뱅크는 전세자금 대출 뭐 2억 얼마까지 금리 내렸죠 3.4 뭐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전세거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에 정부에서 이 전세에 관련된 고정금리형 전세자금대출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시장금리 제어하면서 너네 가상금리 그만 처먹으라 하면서 제어하고 있는 거지만 조금 지나서 어쩔 수 없이 또 올라가야 되잖아 코픽스는 지금 올라왔거든 시장금리는 내려왔잖아요 근데 웃긴게 코픽스는 올라갔어 네. 지금 어거지로 내린 거라고 네. 그래서 이게 지나면 또 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한계점을 보이니까 또 수요는 이동합니다. 네. 다시 전세로 가요. 지금 중요한 게 입주 물량이 많으면서 총량이 많아버리면 이걸 무시해요. 월세, 전세, 매매 다 떨어져야 돼. 근데 지금 뭐 어때? 월세는 올랐거든. 월세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안, 안 해야 된다니까 지금 수요만 이동했을 뿐이라니까요 그 입주 물량은 여전히 지금 인천이나 뭐 수원 이런 데는 많지만 서울과 경기 전체로 봤을 때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니까 자, 근데 이제 여태까지 프레스를 줬던 금리가 문제니까 앞으로 올해가 제일 중요한 해요 어떻게 보면 23년이 근데 23년이 지나서 24년이 지나고 간에 어쨌든 여러분 지금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 자본 가지고 짧게는 2년, 3년, 길게는 10년 바뀔 수 있는 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그래도 뿔릴수 있는 그 투자처가 매 순간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일단 아파트는 아니라는 거야. 이런 이유 때문에. 자 일단은 23년 와서 거래량은 늘어났어요. 얼마나 거래, 거래량이 늘어났나? 자 10월이 이제 10월, 11월이 급락 나왔던 때인데 10월달 559, 서울 아파트입니다. 11월 733건, 12월 836건, 어, 늘어났어. 23년 1월 1419건, 2월 벌써 이제 아직 집계 다안 끝났거든요. 근데 1658건이야. 설 이후에 거래가 많이 됐어요. 설 이후에. 거래가 많이 됐다고. 설이 중간이었잖아, 1월 중간. 그 이후에 거래가 많았어요. 이제까지 다 이제 적응한 다음에 급락이 나왔으니까 움직인 거지. 근데 이 거래량이 증가했으니까 이후 상황 반등이 이제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올해 안간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근데 여러분 반등할 것 같아요? 안할 것 같아요? 지금 반등을 논할 단계가 아니야. 이 거래량 이게 이게 17년이 되거든요? 17년 이때거든요. 17년, 에서 18년 넘어갈 때몇 건이에요? 6,300건 8,100건 8,500건 아, 그리고 18년 1월이 12,500건 반등 얘기 이게 나, 나오는 게 맞을까? 여전히 시장은 차갑고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고 살만한 주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수요자가 움직이지 않거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번 거래량 증가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 첫 번째가 뭐야? 12월부터 금융 완화책이 나왔어요. 12월부터. 거래량이 실제로 12월부터 좀 늘어났죠. 첫 번째, 12, 15억 초과 아파트도 대출된다. 두 번째, 이제, 투기 지역, 투기 관련 지구도 LTV 40%가 아니라 50%까지. 10% 상향.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 1월 5일부터 강남 3구 용산지하고다 비규제가 됐어. 그럼 70까지 쓸수 있어. DTI 60. 물론 DSR이 있지만, 소득이 되시는 분은 70까지 쓸수 있어요. 두 번째, 금리가 높아지고 나서 좀 시간이 흘렀어 이제 정점이라는 생각은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올라가면 이, 이건 말도 안돼 미국이 이번에 올린다고 해도 이게 마지막이거니 생각해요 다 정점이라고 생각해 더 이상 얘네들이 뭐 10%까지 올 말도 안는소다 이런 인식하고 있거든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 네, 정점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안 올릴 수도 있어 0.25로 가든지 어쨌든 적응하면서 거래가 증가한 거거든요 금리가 이제 끝까지 갔다 예. 네. 그리고 세 번째 단기 급락 많이 떨어진 단지들 지금 많이 떨어진 단지들 뭐 일렬로 살면 공급에 따라서 가격 움직인데 인천 특히 이제 검단 뭐 청라, 송로, 위에 있는 김포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이런 데에 저점 인식한 거야 근데 입주장이 거래량이 많다니까 지금 입주하는 데가 오히려 저기 누언시티 이런 데 있잖아요 거래량 많아요 충분히 싸다 이거야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금융완화정책 특례보금자리로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신규 주택 매입에 써여요 거의 60%가 네. 누구야? 이거 특례보금자리 쓴 사람 누구예요? 다주택자야?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 네. 무주택자분들 네. 자, 그래서 돼있고 서울은 뭐야 서울은 송파구랑 강동구 노원구가 거래가 많았어요. 다 뭐지? 급락이 나왔던 자리. 급락이 나왔던 자리. 그래서 저점 위주 거래라는 거예요. 거래량 늘어났던 게 저점 위주. 자, 반등이 나오려면은 효가가 높아지고 원래 가격으로 회복되어지려는 이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최저점에서 조금 올라오는 데서 그쳤다 이거예요. 딱싼 물건, 싼 물건만 사고 그위단좀한 1억, 2억 정도까지만 삼키고 더 이상 이제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 저는 벌써 2월 말부터 다시 끊겼구나를 느꼈다니까요. 아 이제 끝났다. 이제 싼 매물이 사라지는 순간 끝나는구나 이게. 자 아, 지금 실수요자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거래가 늘었다더라.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와 아파트 사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기다. 최고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통점. 어디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지. 수도권의 입주자. 네. 서울의 급락지다 네. 자, 그래서 반등이 나오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이게 플레이어가 늘어나야 돼, 지금. 플레이어가. 지금 무주택 실수요자가 고가 올라가는데 용기가 있어, 없어? 주택거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없어요. 네. 엄마가 주면 해. 엄마가 주면 용기가 생겨. 근데 그거 아닌지 자기 돈으로 하면 벌벌 떱니다. 네. 떨어지면 어떡해. 네. 비트코인은 그렇게 뭐 10토막 나도 멀쩡하게 우, 허허허 웃으면서 부동산은 쫄아요. 자, 취득세 중과 완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들어가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때 말도 안 되게 주택이 아닌데도 주택세 포함시켰던 입주권, 분양권. 이것도 다 풀려야 돼. 그래야 시장의 수요자들이 늘어납니다 그 거래들이 활성화가 돼야 기존의 아파트 시장도 같이 움직여요 근데 그게 막혀있어 풀리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 그래서 더군다나 23년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선택이 10년 뒤에 나를 결정해 내 자산의 상태가 달라질 거야 지금 선택을 잘하면 자 그래서 주택매매 수요가 지금 증가해야 되고 반등이 나오려면 이게 안되면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세가 회복. 전세가 회복돼야 투자금이 줄잖아요. 최대 수익의 원칙. 내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야 된다. 그거 조건 지켜주는 거야. 전세가 회복이 돼야. 네. 근데 확실한 금리 인하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보고 가도 좋지만 확실한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에 진입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조바심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본인이 좀더 시장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좀더 스펙트럼을 넓혀서 보고 아파트 아닌 부동산 시장도 보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아파트만 보시는 분들은 조바심이 생겨. 내가 원래 아 내가 강동구 아파트 이 정도면 돼. 이거 강남 사구잖아 혼자. 강남이야 여기는. 와 근데 이게 20... 1억 갔다가 13억이 왔네? 이게 사야되는데 또 거래가 됐어 이번에 와씨 망했다 14억 돼버렸다 아1 4억돼도 사도 되지 그러면 어. 왜 그거 1억 올랐다고 못사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닥이라고 얘기하기도 사실 멋이게해 확실히 몰라요 전세는 바닥일 확률 높아요 근데 매매는 아직 전세가율이 워낙 이 이러... 그러니까 전세가가 추락한 것보다 매매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니까 그리고 매매가는 천천히 떨어져요. 천천히 떨어져. 왜? 여러분, 갖고 있으면 빨리 싸게 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지 않겠어요? 네. 그 특성이야. 전세는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싸게 내놓는다니까? 빨리 세입자 내고 그돈 줘야 되니까? 하지만, 매매는 달라요. 매매는 내가 버틸 만큼 버텨요. 음. 자, 그래서, 2 3년에 지금 상황 아파트는 이제 최고의 선택지가 아니라는 설명을 드렸던 거고 지금 시장 상황과 이후의 시장 뭐가 필요한지 뭘 보고 진입해도 늦지 않는지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지금 올해가 이제 3월달 상반 그러니까 4분의 1분기가 지나갔죠 1분기가 지나갔는데 23년 최고의 부동산 전략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